갔을 때 어. 그때, 그때, 그때, 그때 그 거의 다먹고이또 어. 그 나. 그신이 그래? 어. 이게 뭔가 좀 있어. <웃음> 뱃목으로 가는 도 힘든데 뱃몸이 힘들더라구 이거, 저거 아니야요어 저까여 기도 응 나는 막이산 버시고 또 이제 교대